3월, 2021년 3월 19일, 오늘, 공사일기입니다. 음,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얼마 전에, 저희 다음, 좀 이르지만, 다음 일본 싱글 그 곡을 이제 브리핑을 받았고, 어떤 느낌인지 다 받았고, 데모도 받았는데, 아, 개인적으로 너무 노래가 좋은 것 같아서, 개인적으로 되게, 일본 노래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, 음, 되게 희망적이고, 뭔가 진보적인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가사도 와닿고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서 요즘 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일본 싱글 되게 어, 기대보다 엄청 더 좋을 것 같고 더 아직 드렁켄데이지드 활, 그 보더 카니발 활동도 시작을 안 했지만 다음 일본 활동까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음 그래서 다음 보더 카니발 끝나고 이렇게 JP 활동에도 좋은 성과가 계속 이어져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다 JP 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노래가 첫싱글레인데도 불구하고 첫 데뷔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 리메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의 OST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어 되게 보면 큰무나도큰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. 그런 것 같다. 그래서 음뭐 결과 잘 좋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저희 저희와 이제 또 대웅 협업을 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,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도 하루 빨리 어 애니메이션 오프닝에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어보고 싶다. <웃음> 어 색다른 것 같습니다. 같다 <웃음> 뭔가 되게 설레는 것 같고 음, 하나하나 뭔가가 TV 속에서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것만 봐왔고 알고 있었던 때가 점점 이제 내가 하는 걸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저가고 있다는 게 너무 설레고 어, 마음이 설레고 벅차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더 카니발 활동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카니 보더 카니발 활동에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확실히 보더 대이 원보다는 좀 뭔가가 많이 많아진 느낌? 되게 다양해진 느낌이 되게 많이 커가지고 그만큼 되게 훨씬 더 에너지 넘치고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JP 이제 라디오 이제 새로운 라디오를 저희 같이 MC로 1년을 맡게 되었는데 어 1년이라는 긴 기간을 저희가 MC로 모아주신 것도 너무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아직 많이 일본어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좀 많이 잘해져서 그런 것도 이제 니키랑 잘해갈 수 있게끔 잘하고 싶다 어쨌든 그렇게 요즘 상황은 대충이런식이고 계속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기간인 것같다음참로 이제 제일일그 j p 라디오의 첫에음이어서 너무 설레고 기대가 돼서 내일 잘 하고 싶은 마음이다그럼뭐 시간은 짧았지만 할 말은 되게 많이 한오늘 영상이긴 여여서서끝